你好你好 s a n d y 你好 s a n d y 你 s a n d y 你是那 a n d 文不到 s 那 n 一个月好 s a n d y 你好 s a 你好 s a n d y 你好巧 a n 你好 s a 你好 s a 你好 s a 你好 s a 你 s a n d y 你念念看吧 한때 먼 나라들의 이야기라고만 생각했던 기후변화 문제가 이젠 전세계적인 기후 위기로 번지고 있죠. 최근 우리나라도 생태계가 급변하면서 교과서를 다시 써야 할 정도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열대 과일 재배가 불가능했는데 현재는 재배 지역이 북상하는 수준이고요. 전남에선 올리브 재배면적이 1년 만에 10배로 늘었습니다. 이에 반해 사과, 배, 포도 등 전통 작물은 50년 후에는 재배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어질 수도 있다고 해요. 세계기상기구 WMO가 지난 5월에 내놓은 2021 글로벌 기후현황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이산화탄소 농도가 413.2 ppm을 기록했는데요. 이 수치는 산업화 이전 대비 149%에 이르는 수준입니다. 보고서는 기후 변화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사대 핵심 지표인 온실가스 농도, 해수면 상승, 해수 온도, 해양 산성도 등이 작년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전했는데요. WMO는 이를 두고 수백 년 또는 수천 년이 지나도 되돌리기 어려운 변화라고 우려했습니다. 이런 기후 이런 기후 변화로 인한 농업 경영 위기, 최근 사례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지난 2월에는 50년 만에 기록적인 가뭄으로 월동 작물이 말라 타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진주의 한 저수지는 제방을 통해서만 농지와 구분될 정도로 거의 바닥을 드러내기로 했고요. 인근의 과수단지는 월동기인데도 가뭄으로 지하수를 끌어올려 며칠째 물을 주기도 했습니다. 양파는 잎에 손을 대자 잎이 날갑처럼 바스라져요. 이렇듯 농업 분야는 최근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자연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아 농업인 개개인이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는 사고가 막대하게 발생할 수 있어 농업인들의 수익 불안정성을 크게 만드는데요. 때문에 정부는 농업재해에 관해서 공익적으로 보험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특히 농업인들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보험료의 약 50%를 국가가 보조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농작물재해보험의 가입 실적은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 3년간 기상 이분 등 지난 3년간 기상 이변 등의 피해로 약 42%의 농가가 농작물 재보험에 가입 후 보험금을 지급 받았다고 해요. 뿐만나리라2 0 뿐만 2 1년 기준 전체에20만나리라 뿐만 2021년 뿐만나리라만나리라뿐만나리라 오케이 다시 만나리라 뿐만 아니라 이 변은 두 번째 줄, 니의 인변 러더인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뿐만 아니라. 어, 자세. 뿐만 아니라. 네. 자세. 뿐만 아니라. 엎지시마. 뿐만 아니라. 뿐만 아니라 2021년 기준 전체 영업 보험료에서 농업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약 12%인데요. 정부는 이러한 농가의 소득 안정망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확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농업인들의 든든한 소득 안정망과 함께 기후 변화 속식량 위기 문제에 해답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빨리 가보세요. 너리가보세니 빨리 가보세요. 빨리 가보세요. 빨리 가요 빨리 요 빨리 가보요 빨리 가보세요. 요가 불가능했는데 몇몇 기타 또 몇몇 제가 과일수 아? 제가 과일수다 아? 특히 아, 특히, 아, 특히. 어, 자세 특히 특히 오케이 샤 최근 농작물 자세 농작물, 아, 농작물. 농작물. 농작물. <웃음> 농작물. 아, 어, 네. 자세 농작물 어, 자, 자, 농작물 농작물 자세 농작물 오케이 몇몇 어, 저편드 비인 어, 다시 好 농작물 오케 최근 농작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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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시 뿐만 아니라. 아리라했었아라 있는 어만 아니라. 뿐만 아니라 뿐만 아니라 뿐만 아니라. 뿐만 아니라 어, 뿐만 아니라 뿐만 아니라. 만 아니라. 만 아니라. 어제 아라는 어, 어저 뿐만 아니라. 샷츠에 겨 띵. 지금 이후 1 0 o k 이뿐 o 아니라 o 만 아니라 뿐만 아니라 뿐만 아니 a 뿐만 아니라 뿐만 아니라 뿐만 아니라 a 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 k a 好。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 k Okay. Okay. Okay. Okay. Okay. o k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